안녕하세요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서 유병자 분분도 그렇지만 성인보험에서 K사 상품들에 대한 문의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음, 어. 대장전망내암을 일반암으로 보장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게 핵심적인 질문의 포인트였는데 이 포인트에 대해서는 조금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되면 약 70% 정도가 대장전망내암으로 진단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보험사 약관 기준을 보게 되면 은 K사를 제한 나머지 회사에서는 대장점막 내암을 유사암으로 구분을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납입 면제도 되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똑같은 우리가 대장암 진단을 받았더라도 K사에서는 일반암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납입 면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암보험을 선택하실 때는 유병자도 마찬가지지만 대장점막이 일반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유사암으로 분류가 되느냐 상담을 받으신 후 가입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음, K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장전박내암을 여전히 일반암으로 보장을 하고 있고 이게 어린이 보험에서는 사실 유사함이 납입면제 기준에 들어가 있잖아요 응, 3 0세 미만이 가입한 어른이 보험에서도 납입면제에 유사함이 들어가 있지만 성인보험에서 유사함이 납입면제에 들어가 있는 회사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성인보험이나 유병자보험에서는 대장전망대암이 일반암으로 분리돼서 납입면제 기준에 해당하느냐 안하느냐가 굉장히 큰 이슈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K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어, 비교 분석을 받아보시는 게그님들한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네요. 음, 네, 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암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네. 암 관련 부분에서 이 표적 항암 확보들 꼭 네. 필요하냐 어, 이런 질문들이 많으시거든요. 전문가님의 입장에서어떤 어, 최근에 표적 치료에 대해서 본금 청구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다수 표적 치료는 지금 비급여를 받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고객분들 청구 사례를 보더라도 통상적으로 표적치료는 10회 정도를 하고 있는데 1회당 한 600에서 700 정도 보험료가 지출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0회 정도 같으면 7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반 보험이나 유병자 보험에서 표적치료의 진단 자금 5천만 원 정도를 넣더라도 적게는 2, 3천 원대에서 많게는 한 2, 3만 원 정도를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표적치료비를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어, 약관 기준을 보게 되면요 식약청 또는 심평원 그리고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약품에 한해서만 표적치료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 군데에서 허가되지 않은 치료를 하는 경우는 보험사에서 본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음, 보험이라는 건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객님들께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 경제적 위험을 보험사에 전가하는 과정들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할수 있느냐를 저희가 기준으로 안내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표적한 암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반드시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 3대 진단비만큼 중요한 특약으로 생각하시고요 꼭 추가적으로 가입하실 거를 추천해 드리고있습니다 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들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